친구 만났어. 얘가 손을 써가지고. <웃음> 완전 새끼 같은데? 네, 한살안 됐어요. 아, 진짜 귀엽다. 이거 시바견 맞죠? 네. <웃음> 귀여워. 나고싶어 나고싶어 나고싶어 나고싶어 아, 성표 진짜 좋네. 아, 귀여워. <웃음> 스토존이 엄마 여기 이게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찍혀. 하루 어디갔어? 하 a